이 보금은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보금은 천한자가 기환자가 되고 가난한자가 부유한자가 되고 보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재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보금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사개오도 부자여 세리장이었지만 누가 보금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사개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니면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인데 천국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은 이 땅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앓는 자, 각색병든 자또 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예,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생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는 인생들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볼리비아를 가니까요 브라질 아마존강을 중심으로 아마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한 40, 50명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다 왔어요.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신발 신은 것도 그렇고 그들의 모양과 처지를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아버지 엄마가 사탕수수 때가 되면 2개월 동안 집을 떠나 예, 다른 주로 가서 돈을 벌어오면 두달 일한 것 가지고 1년을 먹고 사는 것이 아마존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먹고 놀고 내일도 먹고 놀고 모레도 먹고 놀고 1년도 먹고 놀고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하는 게 없어. 학교도 뭐 없으니까 그 아마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놉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는 그렇게 처참하게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처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는 아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음. 그런데 지금도 가장 세계에서 강남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은 예, 아파트 한채뭐 30억, 50억 하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자냐. 인생은 아마존에 사는 아이들도 한평생 80이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약이 있어도 강남에 사는 사람도 80이면 인생은 꺾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화려한 강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차라리 아마존에 사는 생활이 좀 떨어지고 비참하지만 그 사람들이 더 소망이 있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사께오가 제가 자기가 세례장이요 자기가 돈이 많고 거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참 허무했어요. 내가 왜 사는가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그런데 석겨우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마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후소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전물이라 이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금으로 알았어요. 천국 보금으로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갈릴리 사람이든 또는 나사렛 사람이든 또는 가버나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형편에 처한 것들을 보면 병들거나 버림받거나 또는 세상으로부터 천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왕 켈리온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광명이 오고 구원의 역사가 오고 천국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부유하고 번영하고 천국 복음을 들어야 뭡니까? 회복의 역사? 치료하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짐으로 하늘머리 열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인생이 바꿔질 수가 없어요. 사단에 놓여 있는 인생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부활하는 순간 사단의 머리통은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극복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가 없는데 이 보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아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로니라. 예수님께만 가면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께만 가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만 가면 인생의 하늘문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요 지금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과 형편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버려진 사람들 유대인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소망은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 아마존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눈이 똘망똘망한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 사람도 한눈 팔지 않고 아마존에서 있는 그들이 뭐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봤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받아봤어요. 그런데 똘망똘망하더라고요 아마존의 불행과 아마존의 실패와 아마존의 좌절과 절망에서 극복하고 일어서는 길은 예수 믿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야 너희들 꿈과 비전을 가져라. 너희도 대통령이 될수 있다. 눈이 기가 번쩍 떠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세요. 너희들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 볼리비아 대통령될수 있다. 장차 너희들이 이마에 별네개 육군 대장이 될수 있다. 너희들이 국군 예, 통수권자가 될뿐 아니라 치안본부장 예, 경감 너희들이 경찰서장이 될수 있다. 꿈을 가져라. 예, 이러니까요. 길을 그냥 바짝 세우는 거예요. 야, 이 아마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나가고 사람 사는 곳으로 나가느냐 내 아버지도 평생 여기서 살았고 나도 평생 여기서 살다가 내 뼈를 묻어야 할 아마존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예, 눈이 떨망떨망해지는 거예요 음. 지금도 예, 저는요 벨라델피아에서 볼리비아로 가야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저는 보금, 보금 이해는 전하지 않는다. 보금만 전한다. 그걸 준비를 많이 해갔어요. 다른 거 전해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요 사도 바울이 소 수 많은 지방에서, 수 많은 도시에서, 수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행정 17장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덴 전도입니다.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는 실패했어요. 아덴에서는 왜 실패했느냐? 로마에 가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가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가면 갈라디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복음을 성공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단에서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가만히 아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 지적으로 사람들이 생겼고 철학적으로 사람들이 고 수준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자기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는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죄자도 세우지를 못했어요. 실패했어. 거대한 사도요. 전설의 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가는 것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도바울의 손수금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안짐대가일어서고 질병이 치료받는데 하나님은 아단에서 잠잠하셨어요. 철학적으로 고상한 지식과 학문 가지고 사도바울이 저들과 변론하다가 변론으로 마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큰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구원받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만 바로가 거기에서 꺾이고 말았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어린 양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바로가 손을 듭니다. 다른 아홉 가지 죄양 가족은 손들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질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사망의 사자가 바로의 장자를 비롯하여 모든 장수들과 장군들과 장관들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전부 뒤쒀셔놓습니다. 그때에그 바로가 손을 들죠.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길이 없어요. 왜 천주교가 길이 없느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거다 있어요. 거기도 사랑도 있고 거기도 서로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얼마나 의의를 많이 행하요 그런데 천지교는 우리 기득교와 다른 것이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종교요. 저주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득교보다 월등하게 이슬람이 더 우리보다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푸는 일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는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마찬가지요 다 있는데 우리보다 우월하고 뛰어난데 한 가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피가 없으면 끝난 거죠 피가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고 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길이 없어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제2의 삭선 사망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건져내는 비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전했어요. 본문은 다 달라요. 제가 8번, 9번 설교를 했습니다. 연합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구름대처럼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본문은 제가 다 8번 똑같은 본문 가지고 한 설교는 한 번도 없어요. 다 설교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나 중심 핵심은 보혈의 피입니다. 제가 비행기 표를 여기 필라델피에서 표를 끊어가지고 마에메까지 가가지고 마임메에서 6시간 있다가 또저 볼리비아 나라 8시간 반 동안 비행기 표를 끊고 가서 혼자 이렇게 이 어려움 중에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 하... 다른 것 가지고는 요 아무 소용,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끔찍도 안 합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비결 가지고는 저 볼리비아 땅의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43년 전저 여수 목포에서 기독교 공부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볼리비아로 가야 할 선교사 한 사람 뽑고 칠레로 가야 할 선교사 한 사람 뽑는데 두 사람? 선교사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나는 볼리비아를 가야 되겠다. 43년 전에요. 79년도에. 그 정은실 목사님이 43년 전에 지금은 87세인데 40대 초반의 나이에 볼리비아가 아프리카에 있는지 저 아시아에 있는지 저 유럽에 있는지 볼리비아가 중동 땅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그한 나라를 바라보고 비행기 표를 사고 첫째 10살, 8살, 7살 세 아들을 데리고 볼리비아로 43년 전에 떠납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 가방을 가지고 볼리비아가 어딘지도 몰라요.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남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3천 불입니다. 그리고 이 남북한의 땅을한 4배 되니까 얼마나 땅이 커요. 우리 남한에한 7배 되니까 땅이. 땅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인구는 1200만.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한 대한민국의 다섯 배 되는데 1200만이니까 얼마나 인구에 비하면 땅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정운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김 목사 예야 우리가 이 사람 아 40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우수한 대학교가 세워지고 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어 의과대학이 세워지고 농대가 세워지고 15개 학과가 세워졌지만 우리가 4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여기가 다 찹초가 나고 정글이었어. 아침에 나가면 두 부부가 그 풀을 뽑고 그 정거를 정리하고 아이들은 학교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그 세월을 40년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보내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감동 감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87세가 되어서 이제 노년의 노후를 지금 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질 때까지 그 땅에서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여기서 통곡하면 눈물을 흘린 거 바꿔서 계산하면 열바꿔수도더 돼. 그러더라고 정목사가 그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지나간 40년을 해고하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750만 명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7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로도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또 학교 교육으로도 그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그 사람이 업적을 남긴 것을 보고 야이 정도면 목사님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빈손으로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대학 세우고, 에? 학교가 총3 0개요 고등학교 20개, 대학교 한 13개, 신학과, 농과, 의과대학 7개 뭐다 있어요. 수십만 평 되는데. 여기 뭐 템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나 빈손으로 세웠는데, 어느 학자가 가서 보니까, 야, 이 정도면, 야, 대한민국 750만 중에서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 자진해가쓰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서전 책을 써주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적을 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50명이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 분이야. 10명이 올라갔습니다. 최종 예선 5명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노벨위원회에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누가 받았느냐? 엉뚱한 사람이 가져갔어요. 오바마가 가져갔어요. 오바마가. 그 사람 한 것도 없잖아요. 단지 하나! 흑인이 대통령 됐다. 그거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내가 봐도 열 번, 백번 예, 내가 보는 심사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노벨평화상을 줬을 거예요. 그 만한 받을 만한 가치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겸손하게 예.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전에서 400명, 500명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요. 그냥 들판에서, 들판에서 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통역하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한국말로 하면 스페니시어로 통역을 뭐 10살에 여기 왔으니까 그 양반도 지금 52이에요. 40년 남미말 했으니까 뭐 얼마나 유창하겠어요. 동하면 벌써 서가 나오고 남하면 벌써 북이 나오죠.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아주, 이, 요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현 목사님이, 예, 제가 설계하면 그분이 통역을 했어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분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 아버지가 뿌려는 게 많아. 아버지가 큰 기도의 업적을 남길 뿐 아니라, 예, 선교의, 대한민국 선교의 한 핵을 컸어요. 전설의 전설. 땅이 뭐한 50만평 되니까. 그게 다 자기 땅이에요. 음. 50만평. 그리고 그냥 농장 뭐 이런 거다 하면 100만평이 넘어요. 끝이 안 보여요. 자동차로 가는데 10분 이상 가요. 확칼리고 가거든요. 음. 하나님께서 아버지 때에는 손으로 정글를 갖고 가면서 거기에서 학교를 세우고 다 크리찬 학교고 아침에 공부할 때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전 유치원, 대학까지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크리스찬 모델 학교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큰아들은 의과대학, 대학원 학장, 돌째 아들은 대학교 총장, 며느리들은 뭐 고등학교 교장, 뭐 중학교 교장,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교를 하면서 교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총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셋다 목사예요 아주 잘 키웠어요 아버지가 셋다다 다 목사야 그들이 하면서 아버지 때는 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예, 세 아들이 목사님이 비즈니스 마운드 선교 마운드를 가졌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아버지는 학교 사업을 위해서 선교를 했고 우리는 그거 해야 학교 해야 뭐 그거 됩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선교 조금 하다 보면 끝이죠. 학교는 뭐 등록금이 그게 전부다니까. 그러니까 세 아들이요 선교적 비즈니스 마운드를 가졌어. 땅을 사요. 땅이 굉장히 비싸. 땅은 많은데 땅이 비싸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 아들들,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한 10만평 땅을 사면 10만평 한가운데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집이 한 채도 없어. 후호 볼판이에요. 그런데 한가운데다 교회를 딱 세우는 거야.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 여기 교회가 들어오네. 교회는 거기는 굉장히 자유로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중앙에다 교회를 500석 교회를 아주 잘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학교 중에 신학교 중에 신앙 좋은 아이를 너 여기서 목회하라 그리고 땅은 구획을 해가지고 보통 1500개 1800개 8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10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집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땅을 바둑반처럼 갈라놓아가지고 땅을 팔아요. 이 땅을. 싸게 사가지고. 응? 그러면, 예, 10만 평에 1,500개가 나오면, 예, 한 사람이 500, 500평씩 땅을 사서 집을, 집은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지으면, 예, 그 땅, 한 세대를 지을, 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만불씩 받습니다. 만불이요. 그러면 천 개면? 100억입니다. 100억. 1,500억이면 150억입니다. 1,500만 불. 굉장한 거예요. 응? 뭐 물건 만들어가지고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볼리비아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한국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돈이 많아야죠. 자본이 많아야지. 그래 땅을 10만 평을 사지. 땅 10만 평이면 보통 한 700만 불, 800만 불 주고 사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요, 예, 20만 평, 30만 평 땅을 사요. 그럼 2, 3년, 예, 2, 3년이 딱 지나면 땅을 팔면 70억에서 80억이 떨어집니다. 이야, 굉장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열어주신 거야.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2, 3년 후에 예, 70억, 80억씩 봅니까? 무슨 수로.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 목사님이요. 이 선교사님, 아들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크, 아마존까지 가가지고 숙소에서 아마존까지 17시 가야 돼. 자동차로. 음. 그거 다 가이도하고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영역이 있으시니까 교도소도 한번 가 봅시다. 교도소에 다 2, 300명 모아 놓고 나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고 가는 것마다 시장 군소 예. 다 모아 놓고 시장도 모아 놓고 너 예수 믿어야 돼. 군소에게도 너 예수 믿어야 돼. 국회의원에게도 너 예수 믿어야 돼. 예, 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없어요. 보금만 전해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키, 보금만 전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선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누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의로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자기의 의의로 사산 받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8 0먹은 어느 분이 나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목사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힘없이 그 사람들에게 맞고 그 사람들에게 왜 버림당하고 멸시당하고 왜 채찍으로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직 신앙이 있 분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가 버림당하고 왜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했는지 예,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 얼마나 연세가 80다돼 가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 그리고 이땅 위에서 문제의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저도도, 죽음도, 사망도 없는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이 땅에서 잘해야 80년 예수 믿다 가는 거예요. 좀더 예수 믿는 사람도 90년 예수 믿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900년, 9천년, 9만년 영원 무궁토록 또 지나고 천년이 지나고 또 천년이 지나고 또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영생 얻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